안녕하세요. 썬텐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이 아니라 전 인류의 사람들이 세뇌되었던 부조리 중에 한 가지를 저만의 철학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당연히 저의 머릿속인 내피셜이고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정답이 아니며 특정 종교의 비하도 아니라는 점과 남녀 갈등의 조장이 아닌 남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에 더 가깝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살수 있을 것 같지만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우리는 살아오며 남녀가 함께하는 음향합일, 즉 관계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좋은 것이다 혹은 안 좋은 것이다 라는 표현 앞에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게 되면 좋은 것이다 혹은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의 의견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안되고 결혼을 하고 했을 때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고 결혼한 두 사람이 하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것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르기에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과거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적었던 글 중에 단가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당국 게임 또한 다마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몇개 잡아준다고 할지라도 그 승률의 평균을 내어보니 5대5의 공정한 게임이 아닌 다마수가 높은 사람이 승률이 더 높더라고요. 바둑의 경우에도 급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몇 점을 깔아준다 한들 급수 높은 사람이 6대4 정도로 승률이 높았고 골프나 농구 등 대부분의 스포츠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룰로 적용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건 승률이 5대5로 되지 않으니까 룰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면 너가 못해서 그래 라고 하고 끝. 그 이유는 바로 그 룰을 만든 사람이 해당 분야의 고수이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룰을 적용시켰기에 못하는 사람의 승률이 높도록 만들지는 않았겠죠. 인류는 70만 년전 시작된 구석기 시대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한 시절부터 인간의 욕구를 하나하나 늘려갔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설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부터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 중 4단계인 존경의 욕구가 있습니다. 1에서 3단계인 먹고, 자고, 싸고, 가정과 집단을 이루며 육식동물과 다른 집단으로 안전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4단계 욕구인 존경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에게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 대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머리보다 힘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노화가 오니까 자기보다 더힘 좋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기, 정, 체력 중에 정의 힘인 정력이 약해져서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게 되니 머리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와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교리 중 사람들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면 설명할 근거와 논리가 부족하니까 얌마 그런 게 있어 사람이 어찌 신의 뜻을 헤아리겠냐 그리고 소인이 어찌 대인을 헤아리리오 라는 선비족 같은 말을 이용하여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만 믿고 따라라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남녀가 함께 먹는 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느니 다르다느니 하는 그런 이분법적 논리는 1893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여성투표권이 주어지면서 부조리를 행하는 기득권층의 편가르기 작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녀는 서로 사랑을 해야 할 존재이지 서로 싸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아시아 국가부터 유럽 국가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총각이 떡을 섭취하는 것에 비해 처녀가 떡을 섭취하는 것이 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썸남 썸녀가 함께 떡을 섭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먹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여자는 한번 줬다는 표현 혹은 먹혔다는 라 표현을 사용하죠. 솔직히 생물학적 구조로 생각했을 때 누가 누구를 먹은 건가요? 소세지가 무언가를 먹은 건지 아니면 다른 입으로 먹히는 건가 거... 그리고 섹드립을 하게 되면 남자가 할 때와 여자가 할 때의 시선 또한 다르게 봅니다. 왜 남자는 그래도 되고 여자는 그러면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여자들도 생물학적으로 잘생기고 섹시한 남자에게 끌리는 것은 사실인데 여자가 먼저 말하게 되면 안되고 남자는 먼저 들이대도 되도록 만든 이 부조리 그리고 여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느니 몸을 아껴야 된다는 교육을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은장도까지 가지고 다니게 되며 외간 남자에게 허락을 하느니 차라리 자결을 하라는 문화까지 있었던 사실은 누구나가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왜, 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남자는 하고 나면 끝이지만 여자는 임신을 하게 돼서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니 양육의 부담으로 그런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상당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과거부터 권력을 가졌던 왕들이나 족장들은 항상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살았고 현재 또한 몇몇 국가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인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에서 여러 명의 부인과 결혼한 그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거나 혹은 사회의 기득권층이라는 점입니다. 여자가 애를 낳게 되면 노화가 빨리 온다는 것부터 모유수유를 하며 가슴이 처지게 되고 또 애를 낳으면서 그곳의 사이즈가 스몰에서 라지로 변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 사람들의 착각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생각을 했기에 최대한 경력직보다는 신입사원을 자기 와이프로 만들고 싶어 했을 것이고 때문에 저런 부조리한 교육을 시키게 된 것이죠. 게다가 여성의 경우 성적표현이나 색드립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여자는 그런 말 하면 안돼 혹은 여자가 이렇게 밝혀서 되겠어?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게 됩니다. 이거는 또왜 그러냐 하면 기득권층을 차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배가 어느 정도 높은 남성에게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본인의 능력, 아니 능력이 아니라 정력이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 비해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를 불러일으키기에 본인의 부인들이 젊은 남자와 경험을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와이프가 떡이 고파서 남편한테 하자고 하는데 본인 정력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힘이 없어서 안돼 라는 말은 못하고 여자가 그렇게 밝혀서 쓰나 라는 대사를 하며 자신의 정력이 약함을 감추려 했던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에이 그 배우자가 밝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 여의봉이 말을 안 들어서 선탭!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여성의 성적욕구와 행위들이 감추어야 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 사회적인 분위기를 아까도 말했듯이 남자가 먹는 게 아니라 먹히는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되고 여자가 먹는 것이다가 되었다면 여성들의 피해의식도 없었을 것이고 남성분들 또한 창문 여자에게 돈을 주고 하는 행위 또한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렇게 성에 대해 개방적인 사회가 되고 성관계가 애를 낳기 위한 행위가 아닌 서로의 오락문화로 발전한다면 인구수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학의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인간은 도구적 존재이기에 도구를 이용해야 하고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콘돔이라는 안전장치 도구와 각종 약물이 등장하였죠. 콘돔을 착용해도 임신 확률이 있고 약물도 100%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 보험만 들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보험을 다 같이 들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장갑도 끼고 약도 먹고 날짜 계산도 하고 밖에다가 발사 선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도덕적 가치관 또한 계속 변화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과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 모두가 인생의 정답인 양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계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일을 시키면서 사회성을 키워나가겠고 오히려 일을 시키지 않은 부모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아이에게 일을 시키는 행위는 아동학대가 되어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몇년 전까지만 해도 40이 넘어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요즘은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능력이 되면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죠. 게다가 선진국일수록 비혼율이 더 높고 동거문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저런 문화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어쩔 때는 선진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더니 왜 저거는 잘못되었다고 하나요? 라고 하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못한 것은 패스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개개인 스스로 결정한 일이지 대통령이든 지식인이든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결혼이라는 서로에게 얽매이는 관계가 아닌 자유로운 관계가 늘어나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불편함을 줄이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류의 본성입니다. 본성에 충실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류에서 돈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과 현지을 통해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영상이 길고 복잡하여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요약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에 대해 여성들에게만 보수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은 남녀 모두의 즐거운 떡생활의 마이너스 요소이다. 그 행위가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좋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서로 쎄쎄쎄와 같은 오락문화라고 생각을 하자. 이런 문화가 모든 국가에 정착이 되면 굳이 떡만을 위해 결혼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면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 본성에 충실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인지 본성에 충실한 삶이 더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의 이번 영상만큼은 좋아요와 싫어요의 숫자를 가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든 관심 없으셨던 분들이든 이번 영상만큼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공감 가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를 그와 반대로 뭔 개소리를 떠들고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싫어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